네 반갑습니다 선물 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지금 2022년 5월 5일 새벽 0시 17분입니다 오늘은 잠 못드는 밤입니다 FMC 기준금리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렇죠? 0.50%냐 안그러면 0.75%냐 이거죠 자, 나스닥 선물이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1.37% 하락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계속해서 행보를 하면서 일직선 상태로 왔다 갔다 하더니 예, 장이 열리면서 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 하락할지 안 그러면 여기서 또 반등할지 알 수가 없죠 어, 저 생각은 하락으로 갈 것이다 를 보고 있는데 정말 힘들게 하는 장이었습니다 이주 추세가 1파, 조정파, 2파, 3파, 이 진행파죠. 음, 우리 증시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주봉상 차트를 보면 뭐 이런 형국이죠. 계속해서 이게서 지금 수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응축된 힘이 하방으로 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반등시마다 매도 쪽으로 임해라 했는데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이렇게 장대 양보궁이 나오면서 이 매도 세력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도박판에서 뭐 쉽게 전부 다 매도 방향으로 뭐, 푼 매수하고 하면 누가 이렇게 씁니까? 외국인들은 이렇게, 하방으로 가더라도,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이, 끌고 가지 못하도록, 예, 손절하게끔 만들어버리죠. 대부분 이렇게 올라쳐버리면, 뭐, 다 틀립니다. 어마무시하게, 반등을 해버리니까, 여기까지가 거의 뭐 10포인트 까지 움직여 버리니까 그죠 판판이 나가 떨어집니다 주가는 뭐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몰리더라도 큰 추세 쪽으로 몰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어요 줄줄줄 일직선으로, 어 내려가면 참 좋겠지만, 뭐, 내려가더라도 말이죠. 반등을 해버려요. 장대 양보. 그 다음에 또 내려가다가 또 올라쳐버립니다. 4일 연속 그냥. 어. 그래놓고 또 부딪혔다가 21선을 부딪혔다가 또 내려갑니다. 뭐. 또 내려간다 하는데 또 반등을 이렇게 또 장대 양보 장대 만되면서 양보만 거의 뭐 위클리 옵션 뭐 요번에 양매도 장 만들어 버렸죠 예, 뭐 거의 뭐제더미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락을 하고 이렇게 에, 정말 정신없이 장이 흘러 왔습니다 과연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에. 계속 여기서부터 지금 매도 신호를 드렸죠. 4월 5일부터 화요일 날짜 60일 선에 부딪히고 내려갈 것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까지는 맞았어요. 근데 이렇게 또반등을 해버립니다. 예. 또반등을 해버리죠. 예. 뭐 여기서 뭐다뭐 추풍나 옆처럼다 떨어져 나가버리죠. 그래서 어, 마틴 매매를 활용하더라도 어, 61선까지는 버틸 정도로 어, 손질폭을 크게 둬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음, 자, 오늘 잠못 드는 밤입니다. 현재 잠잘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거죠. 기준 겁니까? 이게 또, 만약에, 폭락을 했다가 또, 포이자 반동으로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거, 알 수가 없죠. 아. 아무쪼록 뭐,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 저희 카페에는 실천하는 카페입니다 정부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가 수익내는 방법 또는 매매 노하우 이런 걸 익혀가는 곳입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혼자서는 다 일이 깨지고 저리 깨지고 뭐 수천 번 깡통을 차 보고 이래도 뭐 성공하기가 어려운 곳이 바로 이 파생바닥입니다 유튜브 방송에 뭐 멤버십 회원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뭐 그것마저 뭐 회비가 없어서 못 들어오는 경우도 참 많죠 지난 28년 동안 겪은 제 노하우를 이렇게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공짜로 방송을 내니까 아무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전에서 느꼈던 액기스를 이렇게 방송을 해 드리고 있어요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알기 전까지는 많은 세월이 걸렸어요 많은 세월도 흐르고, 엄청나게 많이 갖다 바치고, 어, 그러면서 깨달은 어떤 규칙성, 주의사항, 이런 걸 오픈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무료로 이렇게 적응하니까,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예. 이 느낀 거 한마디 한마디, 이 말이, 멘트가 나오기까지는 이 이런 멘트를 보낼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었고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뭐 그냥 뭐이새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죠? 노력을 한 만큼 저희 카페는 노력을 한 만큼 대접받는 곳이고 노력을 할 만큼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단지 뭐어 노력하지 않고 어 그냥 온던 어 지식은 그냥 나가 버립니다. 어렵게 쟁취한 지식이야말로 자기 것으로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자 이. 이 이 험난한 파생에서 꼭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 어, 요 회원으로 꼭 정회원으로 등업을 하셔서 내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겠다 각오로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음, 뭐 많은 지식을 이렇게 오픈을 했고 동영상도 어, 엄청난 지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방송에도 그 가치는 천문학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알고 나중에는 성공했을 때 초석이 되었다는 사실을 느낄 것입니다.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 거니까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예측한 대로 장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큰 흐름을 보고 이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 외국인이 동량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흐름이라든가 선물매도했다는 사실 또뭐드옵션 매수한 거 이런 거 보면 예, 이 친구들이 하는 행태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장, 음, 하락장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길목 긴가민가하는 그런 상태죠. 그죠? 오늘 기준금리는 결정타가 될 겁니다. 하락시장으로 가는 결정타가 될 것입니다. 부디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잠못 들면서 또 회원님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영상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